남 욕할 때도 저걸로 욕합니다. 남 씹을 때 뭐로 씹어요? 걔는 배려가 없어. 걔는 개념이 없어. 지혜. 배려가 없어. 사랑. 무례해. 염치가 없어. 정의. 사기꾼이야. 성실. 자, 요 다섯 가지 아니군요. 남을 욕할 수도 없어요. 우린 양심에 다 양심이 탑재돼 있기 때문에 남 욕할 땐 양심으로 욕합니다. 왜냐? 그래야만 남들도 공감해 줄거란걸 알아요. 자, 이거 가지고 철학을 한번 해 보세요. 왜 나는 이니에지를 가지고 남을 욕하고 있는가? 그냥 내가 싫다고 욕하면 되는데 나쟤 그냥 베기 싫어. 이 말은 공감을 못 듣는다고 알아요. 그 욕심이거든요. 그냥 혼자의 편견이잖아요. 양심으로 해야만 남들이 공감해집니다. 남들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어떤 지지를 얻으려면 우린 양심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연예인이나 정치인도 욕을 바로 하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한 번만 걸려라 하고 기다리다가 언제 욕을 하면 돼요? 언제 욕할 권리가 생겨요? 악플을 달 권리가 생길 때가 있어요. 이미지 어길 때. 그때는 만 국민이 다 욕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욕하는 거는 정당한 게 돼요. 재밌죠? 악플 하나에도요, 철학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욕심을 보태서 문제죠. 정당한 지적만 하고 말아야 되는데, 뭐, 원래 너 눈빛이 안 좋았다느니 이제 자기의 평소에 욕심을 막 집어넣으면 같이 욕하다가 이건 아니지 하게 돼요. 재밌죠? 이건 아니지 하는 선도 딱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당사자라도 그런 욕은 듣기 쉽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귀신같이 우린 양심을 가지고 우리 삶을 계산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밌죠 요거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이것만 얻으시면 돼요 몰라랑 양심 몰라 괜찮아와 양심만 얻으시면요 인문학의 알짱을 여러분 취하시는 거고.